이어서 쿼리와 보고서를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쿼리를 만드실 때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기본 테이블에 없으면 추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단에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쓰겠습니다. 이제 테이블1과 테이블2의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창을 닫으시고 품목 코드가 테이블1과 테이블2에 있죠. 드래그해서 조인을 시켜주겠습니다. 조인을 시켜주시고 이제 보고서에 있는 필드명들을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업소명 더블클릭, 제품명 더블클릭, 일자 더블클릭, 판매수량 더블클릭, 단가 더블클릭 판매금액이 없죠? 판매금액이 없기 때문에 판매금액을 상단에 보시면 처리조건에 판매금액의 수식이 나와있습니다. 이 수식을 보시고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하단에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죠 만약에 글자가 작아서 불편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를 눌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판매 금액 콜론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 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입력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비고를 입력해 주셔야 되죠 비고를 보니까 판매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히트 상품으로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란으로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뭐 뭐면 뭐하고 뭐 뭐면 뭐를 안한다 할 때는 if문을 쓰죠 그래서 여기에 if문을 쓰겠습니다. 비고라고 적어주시고 colon if 가로 열어주시고 판매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금액을 적으시고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100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1, 0, 000, 0, 0, 0, 0, 0을 적어주겠습니다. 숫자를 적으실 때 여기처럼 천 단위 구분기호를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 콤마 이제 조건이 끝났으니까 참일대를 적어주셔야 되죠. 쌍따옴표 히트 상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쌍따옴표 콤마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공란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쌍따옴표 연속 두번 적어 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으시고 if문을 해석해 보면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히트상품 100만원 이상이 아니면 공란을 출력합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행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러면 판매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히트 상품이 표시가 되죠 그 다음 판매 금액도 잘 나왔습니다 이제 보고서에서 출력할 필드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쿼리에서 더 이상 작업할 내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을 닫아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쿼리 이름은 변경 없이 그냥 쓰겠습니다. 확인 이제 보고서에서 사용할 쿼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고서를 만드시면 되죠. 상단에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 쿼리를 쓸 거기 때문에 쿼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가져오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처리 조건 1번에서 업소명별로 정리한다고 라 했기 때문에 업소명을 그룹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 다음을 누르시고 같은 업소명 안에서는 제품명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라고 했죠. 제품명을 선택해 주시면 오름차순이 기본값이죠. 그 다음 요약옵션을 누르시고 4번에 보시면 업소명별 합계에서 판매수량 판매금액의 합산출이라고 있고 5번에 보시면 총합계라고 있습니다. 총 합계에도 판매 수량 판매 금액이 있죠 그래서 합계의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을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확인 다음 다음 보고서 디자인 수정을 체크해 주시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이제. 보고서가 필요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내용부터 지우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업소명 바닥글에 여기 뭐뭐에 대한 요약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눈금자가 있는데 눈금자에서 움직여 보시면 까만색 하살표로 마우스 커서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딜리트로 필요없는 내용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에도 Now하고 페이지 번호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눈금자에서 클릭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바닥글은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고서 바닥글 상단에 가져다 대시면 위아래 화살표가 나오죠. 눌러서 완전히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업소명을 보니까 업소명 머리글에 업소명이 있는데 여기에 문제 보시면 업소명 아래에 보면 업소명이 적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제품명에도 XX에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적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소명을 업소명 머리글에 하시면 안되고 본문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보고서 보기 그러면 강남촌이 위에 나오고 본문의 내용은 업소명 아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멋사랑이 나오고 멋사랑 아래줄에 제품명들이 나오죠. 근데 디자인 보기에서 업소명을 본문으로 옮겨주면 이제 같은 줄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같은 줄에 있죠. 그래서 보기, 보고서 보기를 해주시면 강남촌 옆에 바지가 오게 됩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 해주시고 이제 여기를 보시면 업소명 아래에는 마이너스 기호가 없죠. 그런데 x 아래에는 마이너스 기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품명은 계속해서 써지지만 업소명은 계속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업소명 아래에 표시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를 해주겠습니다. 업소명이 클릭된 상태에서 속성 시트에 제일 아래로 가시면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번째에 보시면 중복 내용 숨기기가 아니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업소명이 한 번만 나오고 중복해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제 내용을 입력할 때 업소명과 제품명이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크기를 조정할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서 크기를 조절하면 편하기 때문에 보기에서 레이아웃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강남촌을 좌우 크기 조절하는 모양이 나올 때 적당한 크기로 줄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적당한 크기로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 제품명도 적당한 크기로 크기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이제 일자도 크기를 잘 보이도록 조정해 주시고 판매수량도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판매 금액도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겠습니다. Shift키를 누르면 동시에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키보드에 Shift키를 누르시고 클릭,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적당한 크기로 키우겠습니다. 이제 여기 형식을 보시면 판매 금액이기 때문에 통화로 형식을 맞춰주셔야 통화기호가 나오죠. 오른쪽에 보시면 판매금액에 원기호가 표시가 전부 되어 있죠. 그래서 원기호를 표시되도록 형식을 통화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통화로 바꾸면 원기호가 나오죠. 이제는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맞출 때는 홈탭의 보기에 디자인 보기가 편합니다. 디자인 보기를 클릭해주시고 업소명을 선택해주시고 정렬 탭에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제품명을 선택해 주시고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방향키 왼쪽을 움직여 주시면 위치를 자유롭게 맞춰 줄수 있습니다. 일자도 선택해서 왼쪽으로 옮겨 주시고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판매 수량도 전체를 선택해서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를 에 해주겠습니다. 키보드의 왼쪽 방향키를 눌러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단가도 선택해주시고 키보드의 방향키로 원하는 위치에 맞춰주겠습니다. 맞춤 왼쪽 크기 공간 가장 넓은 너비에 다시 판매 금액을 범위 씌우시고 왼쪽으로 위치를 이동시켜주시고 맞춤 왼쪽 크기 공간에서 가장 넓은 너비를 에 해주겠습니다. 이제 비고를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 오른쪽으로 위치를 이동시키겠습니다. 이제 상단에 보시면 19라고 눈금자가 있죠. 19와 20 사이에 오른쪽 경계가 끝나면 한 장으로 출력이 되는데 20을 넘어가면 두 장으로 인쇄가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보기를 해보시면 아래쪽에 페이지가 있는데, 지금은 1이죠. 다음 페이지를 누르면 2가 됩니다. 이제 2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나와 있죠. 인쇄 미리보기 닫기를 해주시고, 여기 오른쪽 경계선이 19와 24에 와야 제대로 인쇄가 한장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스크롤바를 이렇게 옮겨보시면 오른쪽 경계선이 너무 많이 갔죠. 그래서 오른쪽 경계선을 19와 2 4이 중간쯤으로 옮겨주시는게 좋습니다. 판매 금액을 조금 줄여도 되죠. 조금 줄여주시고 비고를 조금 더 왼쪽으로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경계선을 19와 2 4사로 맞춰주시면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아래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가 회색으로 눌러지지 가 않게 되면 한 장으로 제대로 인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닫기를 해주시고 내용을 맞춰주겠습니다. 한 줄을 선택해주시고 서식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내용을 보고 조금 맞추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레어 이 보기 강남촌이 가운데 정렬이면 좋겠죠. 서식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고 바지도 가운데 정렬이면 좋겠죠. 맞춰 주시고 일자는 문제를 보니까 xx/xx-xx라고 XX 돼 있죠. 년월일을 두 자리로 표시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형식에서 yy/mm/dd를 적어 주겠습니다. 대문자이거나 소문자이거나 상관없기 때문에 대소문자 상관없이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시면 적용된 걸볼수 있죠. 이제 일자가 딱 중간에 오기 때문에 정렬을 맞춰주기 위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판매 수량이 너무 오른쪽으로 갔죠. 여기를 보면 판매 수량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판매 수량의 오른쪽 크기를 조금 줄이고 싶은데 합계와 총합계를 추가로 선택해야 크기가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Shift키를 누르시고 클릭, 클릭해주시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크기를 조금 줄여서 가운데에 오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단가를 클릭해서 크기를 줄여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시고 판매 금액도 마찬가지죠. 판매 금액 본문 내용을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Shift키를 눌러서 합계를 누르시고 그 다음 총합계를 눌러야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두 선택됐으면 오른쪽 경계선을 조금 당겨서 내용이 가운데 위치하는 것처럼 드래그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용이 다 가운데로 잘 넣은 것 같고 보기에 이상하지 않죠? 이제 합계와 총합계를 업소명과 제품명 사이에 위치하게 해 주시면 되죠. 합계를 클릭하시고 Shift키를 누른 채로 총합계를 클릭하겠습니다.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서 업소명과 제품명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합계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클릭해서 키보드의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합계와 총합계를 선택해서 크기를 조금 맞춰주시고 총합계는 중앙에 위치하도록 맞춰 주겠습니다. 이제 끝이 났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이제 제목을 적어 주겠습니다. 쿼리 1에 제목을 적어 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가운데로 위치하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원래 위치에서 크기만 키워서 가운데 정렬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든 모두 정답이기 때문에 내용이 가운데 보이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아래 경계선을 조금 키워서 아래쪽에 작성 일자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보고서 디자인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작성 일자를 콜론까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레이블에 작성 일자 콜론을 적어 주시고 언바운드에는 는 데이트 가로 열고 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엑셀에서는 오늘의 날짜가 투데이지만 엑세스에서는 오늘의 날짜는 데이트입니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로 내용을 보시고 작성 일자가 너무 왼쪽에 있죠.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서 좀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백이 너무 많죠? 클릭해서 서식에서 왼쪽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작성일자와 연도가 적당한 간격으로 잘 붙었죠? 이제 제목은 크기를 16 정도로 임의서체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목을 16으로 하라고 했으면 딱 16으로 하시면 되는데 16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크기가 20이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시면 16으로 하셔도 되고 20으로 하셔도 상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20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에서 색깔이 조금 이상하게 나오죠. 색깔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색깔이 회색이 들어가고 본문에도 회색이 들어가죠. 회색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합계도 회색이 들어가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보고서 머리글을 클릭하시고 보고서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본문을 클릭해 주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소명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교차 행색을 흰색 배경 1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레이아웃 보기 했을 때 회색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옆으로 가는 선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디자인에서 선을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의 Shift 키를 먼저 누르시면 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먼저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C를 누르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방향키를 아래로 내려주시고 선 두개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선을 선택할 때 지금 아래쪽에 주황색이 보이지를 않죠. 이런 경우는 아래로 선이 내려가 버린 상태입니다. 업소명 머리글을 잘 보이도록 크기를 키워주면 선이 아래로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키로 위로 올려주시면 다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공간을 완전히 붙여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선을 두 개만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C 업소명 바닥글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합계를 선택해 주시고 방향키 위를 해서 위쪽에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적당히 붙여주시고 선을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보고서 바닥글을 클릭하시고 Ctrl V를 하겠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 아래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위치를 맞춰주시고 이제 한 장의 인쇄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가 회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확인하기 전에 상단의 페이지 설정에서 위쪽 여백을 60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나서 아래쪽을 봤을 때 다음 페이지가 회색으로 비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 테두리 선 빼고는 수정할 내용이 없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선을 빼고 해야 되니까 내용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키보드의 Shift키를 누르시고 클릭, 클릭, 클릭, 클릭 내용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투명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는 자동을 눌러서 검정색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문제지에 있는 보고서와 동일한 보고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보고서가 만약에 두 장이 인쇄되는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하실 때 반드시 여백을 최대한으로 줄였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서 본문의 아래 간격을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본문 아래에 여백이 존재하면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다음 페이지가 까만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클릭하시면 인쇄할 때두 장이 인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본문의 여백은 항상 최대한으로 줄여주시는 게 좋은 습관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본문에 여백을 최대한으로 붙여서 한 장에 인쇄되도록 해주겠습니다. 이제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한 장으로 인쇄가 끝이 났죠. 이제 액세스의 모든 작업이 끝나면 내용과 차이점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테이블 1에 가서 입력한 내용에 오타가 없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는 숫자면 0이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도 표시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5까지 정확하게 입력이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테이블 2도 열어서 단가가 3만원까지 제대로 입력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